자 나는 하히 몰래 택배가 만휘해야겠습니다하 자니까 <웃음> 조용히 파투야 물 조용히 먹어 줄래? 조용히 엄박싱을 해먹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뜯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가 뜯어서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군요 오빠가 뜯어서 용지 강제로 친구다보내주는 음 와우 와우 아, 이거 비싼 거예요 따라 요즘 이거 하면 저기 거라며토드워시인데 여기 바디엔 핸드워시로 써있는데 아까워서 바디는 못 쓰겠다 핸드만 써야겠어 핸드만 아 너무 아까운데 냄새 너무 좋은데? 이게 진짜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아까서 어떻게 쓰지? 어떻게 어떻게 쓰지? 오! 아, 이것은 디스 이스 하니스 케이스 아니 제가 원래 지금 제 국주가 있기 때문에 아 다른 케이스는 잘안 쓰는 편인데 생일은 뭐 핸드폰 케이스가 왔네요 데스크그이랑 같이 아 그것도 얼굴이 아 원래 제 친구가 보내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수제. 수제라고요. 어쨌든 수제 작업을 하는 거라서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. 아 <웃음> 어, 진짜 생각도 못했다. 오늘 이게 뭘 주다? 나... 아니 뭐 이거 이걸 선물로 받? 봤... <웃음> 말이 안 나가네. <웃음> 어. 없겠는데? 아니 이게 가... 가전 제품이라고 써 있어가지고, 어? 내가 전 제품 시킨 게 있었나? 어 이러면서 막, 제가 되게 긴가민 인가하면서 떠었거든요아 근데 제가 너무 감동, 진짜 이거 초초 감동 야 이거, 진짜. 이게 뭐냐? 지도 있어 너 너무, 너무 감동이야 아나 손편지를 아, 너무 오랜만에 받아보서감동이야 아, 제매니 제, 제 채널 매니저를 해주고 계신. 음, 너무 맛있는데? 네. 우리 매니저 분 이렇게, 짜잔. 그제 캐릭터까지 제작을 해서, 시리얼볼을 보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어떻게 너무 예뻐! 봐봐 내 캐릭터까지 이렇게 보이시나요? 시리얼 너무 예뻐서 여기서 맨날 커피다 커피 먹을까 여기 밑에 제 지금 굿즈 어, 마포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굿즈 캐릭터도 다 넣어주셨어. 아 이거 마그넷 사가지고 냉장고에 붙여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저의 소소하지만 적은 저의 소수 입저의제 사람들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평생 기억하고 어, 열심히 기도할게요. 여러분들, 여러분들 챙기며 잘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귀여